안녕하세요 인담TV 연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상품인데요 바로 향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해요 대학교 때부터 나의 향수 찾기를 정말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너무 많은 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의 향수 저만의 향 찾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니치향수를 만드는 클라우드 에잇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저에게 써보라고 향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켜봐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우선 여러분, 니치 향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니치 향수 브랜드? 니치 향수가 뭐지? 되게 좀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익숙한 거였더라고요. 니치향수는 이탈리아로 니키아에서 유래된 말로 틈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좋은 원료로 만들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희소가치가 높은 그런 향수를 니치향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말론, 딥디크, 크리드, 바이레드 같은 그런 브랜드가 니치향수인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니치향수는 고가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딥디크랑 크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솔직히 손쉽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까워서 못 뿌릴 것 같은 그런 향수들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에이스는 니치향수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준 그런 브랜드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 향이 들어가 있는게 디스커버리 컬렉션인데 이 디스커버리 컬렉션이 여러분 채 6만원이 안돼요 굉장히 저렴하죠 정말 해자스러운 가격에 니치향수를 만나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정말 마음껏 뿌릴 수 있는 부담없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향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향이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 소개해드릴 향은 여기 있는 라로나 향이에요. 이렇게 카탈로그도 같이 왔는데 저는 우선 카탈로그를 보지 않고 시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라로나는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향수였거든요. 그리고 좀 장미, 라벤더 같은 향도 나고요. 음.. 저는 수증기 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향이 되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장미 향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레몬 향이 가득한 바디오일을 막 발랐을 때 나는 그런 느낌? 장미와 시트러스, 레몬 향이 정말 묘하게 나는, 근데 장미 향이 훨씬 더 약하고요. 레몬 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익숙해서 더 마음에 드는 그런 향이었고, 살짝 화이트 머스크 향도 나요. 라로나는 여름에 뿌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은 왠지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스커트 있죠? 근데 좀 롱스커트 위에 그냥 굉장히 깔끔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나 아니면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미니 화이트백을 같이 매주고 선글라스 하나 껴주고 그 상태에서 라로나를 뿌리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구입을 한 스커트인데 이거 진짜 제가 작년 여름에 잘 입었거든요 올해도 라로나랑 같이 좀잘 매치가 될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클라우드 에이의 디스커버리 컬렉션에 들어있는 모든 향수가 다오대 퍼퓸이거든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은은하고 굉장히 연해서 라로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디 샤워나 바디 크림으로 나와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향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이노센스예요. 제가 느꼈던 이노센스는 굉장히 달달했어요. 그리고 바닐라 향이 정말... 한웅큼 나는 그런 그런 향이었어요. 그리고 목화밭 향도 좀 나고요. 시향지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노센스는 처음에는 향이 좀 차가웠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아침 10시부터 뭔가 굉장히 달달한 꽃과 목화가 가득한 그런 들판에서 막 불어오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래서 12시, 1시가 되면 조금 더 향이 따뜻해지고 점점 더 따뜻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향이 가볍진 않고 굉장히 묵직한 향이고요. 달달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나는 정말 평소에도 조금 달콤한 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향이에요. 솔직히 이노센스는 지금 봄 여름에 이런 계절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계절인 가을에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노센스는 이렇게 조금 겨울에 딱폭딱한 그런 코트 있죠 정말 그런 두께감이 느껴지는 울코트에 이노센스를 뿌려주고 출근하는 길에 바닐라 라떼 특히 바닐라 시럽을 듬뿍 넣은 그런 바닐라 라떼를 딱 들고 왠지 출근을 하면 이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는 나르시스 향이에요 저는 나르시스를 딱 시향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여러분 밀키스예요 제가 밀키스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키스를 특히 여름에 굉장히 잘 마시는데 딱이 향을 느꼈을 때어 밀키스가 되게 마시고 싶더라고요 뭔가 체리향도 나고 머스크향이 굉장히 조금 짙게 났고요 그러다가 딸기랑 메론향이 살짝 불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긴 해요 그리고 나서 소다향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향이 사실 조금 달달한 느낌은 있지만 저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까 이노센스는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르시스는 달달한데 가볍고요. 많이 달달하지 않고 많이 무겁지 않은 그런 향이에요. 조금 청량감이 느껴지는 향이라고나 할까요? 여름 휴가 때 친구들이랑 딱첫 여행을 갈때 그런 설레임? 그리고 그때 딱 마시는 그 밀키스의 느낌? 좀 청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이 나르시스 향은 개인적으로 제가 딱 느꼈던 건 아, 바닷가 놀러 갈때 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향이에요. 이 향을 자꾸 맡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셔츠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짜잔! 바로 이 셔츠예요. 이렇게 린넨 셔츠인데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한 그런 색감 있잖아요. 이 린넨 셔츠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스트라이프뿐만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노란색 스트라이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시원하다, 청량감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바닷가 놀러 갈때이 안에 그냥 탑 하나 입어주고 이건 걸치기만 하고 밑에 청 반바지 입어준 다음에 딱이 나르시스 향수를 뿌려주면 정말 조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거기 멋들어진 선글라스에 밀키스까지 같이 한다면 정말 그냥 완벽할 것 같아요. 아, 자꾸 밀키스가 마시고 싶죠? <웃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에센시아예요. 제가 에센시아는 정말 다양한 향이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맡고도 정리가 안될 정도로 조금 다양한 향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성적이어서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우선 로즈마리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우디향이 같이 느껴지고요. 조금 촉촉하게 젖은 흙향도 좀 나요. 저는 처음에 딱 맡았을 때에는 아주 달달하지 않은 베리향이 살짝 느껴졌다가 훅 날아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무향이 나고 조금 나무가 탄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좀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묵직하고 무겁고 우디향이 가득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디향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 저는 수분이 가득한 숲속 수분을 살짝 머금은 그런 허브 이끼들이 생각이 나고요. 비온 뒤에 한여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숲속의 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비온 바로 뒤니까 뭔가 햇살이 굉장히 쨍한데도 불구하고 숲속은 사이사이로 그냥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달달하지 않은 그런 향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성별에 관계없이 쓰실 수 있는 향인데 이런 조금 중성적이고 우디한 느낌의 향수에는 저는 수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브라운과 차콜? 굉장히 짙은 카키 색깔의 그런 수트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에센시아는 여름이나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장마철일 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에센시아는 이렇게 조금 브라운 느낌의 이런 린넨 셔츠 있죠. 화이트라기보다는 조금 아이보리, 크림 컬러에 가까운 그런 린넨 셔츠랑 조금 짙은 컬러의 면바지랑 같이 매치를 하시고 에스파드를 신발을 신고 굉장히 짙은 카키색의 가방을 메고 소나기가 그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갈 때딱 뿌리기 좋은 그런 향이에요. 수풀이 같이 써도 괜찮은 향수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이 떼흐라는 향이거든요. 이 떼흐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센시아랑은 조금 다르게 라이트한 우드향이에요. 에센시아는 굉장히 조금 우거진 수풀의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들판 같은 느낌? 굉장히 그냥 가든 같은 그런 라이트한 우드향이에요. 장미향도 살짝 나고요 민트랑 레몬향도 살짝 느껴져요 에센시아랑 비교를 하자면 에센시아는 달콤함이 정말 1도 없던 그런 향이었는데 때흐는 살짝 달달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에센시아 이미지가 조금 듬직하고 우직한 남성의 느낌이었다면 때흐는 같은 남성이어도 조금 더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남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때흐를딱 맞자마자 느꼈던 건 드라이클리닝 막 끝내고 나온 그 셔츠에서 나는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원해서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늦여름에 딱 어울릴 만한 그런 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절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바람에 저 정말 많이 불어오는 그런 제주도에서 주말에 놀러 갔을 때이런 코튼 원피스 있죠? 근데 이 원피스는 조금 두꺼우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얇은 그런 코튼 원피스 근데 꼭 화이트색이어야 돼요 밑에는 굉장히 가벼운 샌들 하나 신고 딱 오름에 딱 올라가서 느껴지는 그 바람 그 바람과 함께 풍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세흐는 저는 제주도 놀러 가실 때 추천드리고 싶어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여름이나 아니면 늦여름 한여름보다는 조금 늦여름에 서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떼흐도 커플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까 에센시아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라트랑제 소개해드릴 건데요 라트랑제는 개인적으로는 우디한 느낌이지만 좀 달달한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라트랑제를 맡고 얘기를 한게 베이커리 향이 느껴진다 버터 냄새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닐라 시럽이 한 5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삶은 빨래 향이 났어요 그리고 신기한게 라트랑제는 달달하면서도 시트러스 향이 있었어요 통후추향인데 맵지 않은 통후추향도 나고 정말 그냥 레몬빵같은 느낌? 어? 레몬빵! 레몬 커스터드가 잔뜩 들어간 그런 파이 같은 느낌이에요 베이스는 베이커리의 그런 버터향처럼 좀 달달한 향이 좀 깔려있고 그 위에 레몬이 가득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트랑즈는 왠지 봄웜톤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밝은 코랄 컬러의 블라우스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마침 밝은 코랄 컬러의 블라우스가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짠! 이런 블라우스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인데 대신에 꼭 밑에는 좀 묵직한 느낌을 줄수 있는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블랙 슬랙스랑 꼭 입어주셔야지 여기에 면바지나 청바지는 아니고요 신발은 대신에 조금 캐주얼하게 단화를 신어주시고 레트랑제를딱 뿌려주시면 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평일보단 왠지 휴일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향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트랑제도 늦여름에서 가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향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디스커버리 컬렉션은 이세 가지 향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뉘어져요 라루나랑 이노센스, 나르시스는 더 블랑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빨래향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향이고요 에센시아, 떼흐 그리고 레트랑제는 더 로찌라고 해서 조금 더 우디한 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향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컬렉션은 아직 나만의 향수를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향수였고요 그날의 스타일이나 기분 그리고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의 100ml짜리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향수는 아침에 뿌리고 향수를 따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루종일 안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ml씩 다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그날 뿌린 향수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공병에 지저분하게 따로 덜고 그 공병이 새고막 그러지 않아도 돼서 작은 미니백이나 파우치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서나 딱 꺼냈을 때에도 공병의 그런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 깨끗하면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의 이런 케이스에 담겨 있으니까 저는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여행 갈 때도 여러 가지의 룩에 여러 가지의 느낌을 낼수 있을 뿐더러 짐도 굉장히 덜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이 디스커버리 컬렉션이 진짜 좀해자스럽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요세 가지, 더 로찌는 더 블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성적인 느낌이 강해서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동생이랑 아니면 뭐 친구랑도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으니까 취향대로 좀 골라 쓸수 있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나름 저렴한 금액대에 니치 네 향수를 만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추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자스러운 아이템을 저 혼자만 누릴 순 없잖아요 최근에 제 구독자 5천명도 달성이 되었고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한동안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번 기회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 두도록 할게요 이벤트는 딱 일주일간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메일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제가 구독자가 4 0 5,000 정도 되니까 브랜드 쪽에서 많이 연락을 주세요 저희 제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옷한 번만 입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옷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브랜드가 아니면 저부터 내키지 않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되게 재미있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제품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제가 지금 너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오늘처럼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만나게 되면 패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조금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가방이나 의류 쪽 신발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연락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